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됐죠. 어떤 분은 지나치게 오직 믿음으로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정말,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자 서있는 이은혜에들어가면 얻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죠. 근데 어떤 분들은 지나쳐서 오직을 넣는데 우리가 성경대로 믿읍시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 받는 게 맞습니다. 어떤 우리의 의로움으로 어, 구원, 구원 받은게 아니에요. 어떤 선한 행, 행실로 구원 받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란중에도 즐거워해야 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환란을 우리는 즐거워야 됩니다. 이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우리가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이루는지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우리가 재와 세상과 말기를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어요. 우리,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자,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누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우리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하셨죠. 이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사랑의 결정체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믿고 거듭난 자들은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제라고 고백하는 자들은 죄악을 멀리하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죄를 박먹듯이 지으면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면 그건 안 믿을 가능성이 큰 거죠. 잘못되어 있을 가능성이 큰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죄를 그 모양이라도 버리게 되어 있어요. 그 성령을 받아야 또한 우리가 그 죄악들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자이 시간에 저희가 오늘 이 말씀을 받았는데, 이 받은 말씀을 놓고 음. 우리가 이 말씀으로 새롭게 되기를 정말 말씀의 능력을 받아도 한 주간을 이길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의 말씀시간에 저희 성도들이 정말 말씀을 받기 원합니다.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이 승리하는 그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님과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말씀으로 승리하는 그런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로마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성령으로 듣고 성령으로 전하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받아 참으로 로마서의 말씀을 행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께 모든 영광 돌리었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음. 아멘 여러분 그 우리가 로마서라고 하는데요. 원래 헬라어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거 읽어볼까요? 자 프로스 프로스, 프로스. 프로스. 로마에게라는 거죠. 여기는 로마 이웃 로마 이스 로마이우스죠. 여가 오미크론하고 입실론이 같이 오면 우장모음이 나죠. 다시 읽어볼까요? 로마이우스 프로스 로마이우스. 이것은 로마인들에게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웃음> 여기 로마서라고 하셔도 되지만은 이 로마서를 프로스 로마이우스라고 하셔도 됩니다.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프로스 오마이우스자 기록자는 바울이고요. 수신자는 아마 로마교회 이건 어떤 사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아마도 오순절 에루살렘에 모인 무리 가운데 개종자들에 의해 세워졌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런 개종자들에 의해서 아마 세웠을 것으로 우리는 추측합니다. 자 한번 우리 로마서라고 해도 되지만 헬라어 원어로는 어떻게 읽어요? 시작! 프로스 로마이우스 다시 한번 아, 눈 감고 한번 해보세요. 프로스 로마이우스 네, 좋습니다. 자, 배경을 한번 보는데요. 자, 배경은 어, 그 당시 아마 로마교회 유대 그리스도인과 이방 그리스도인 간의 갈등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저희가 정말 백그라운드를 버리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유대성도들은 율법주의적 신앙관을 좀 유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었죠. 근데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게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율법을, 우리 율법을 우리가 어떤 것이 죄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율법을 지킨다고 구원받는 건 아닌 거, 아니거든요. 우리는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보는 받는 거고요. 그 율법이나 어떤 우리의 행위는 우리의 구, 믿음을 좀 온전케 해 지켜주는 역할을 할 뿐인 거죠. 근데 유대 성도들은 굉장히 율법을 좀 지나치게 강조했던 것 같아요. 이에 반해서 그리스도인들은 그 자유를 지나치게 강조했던 것 같아요. 참 자유가 아닌 방종에 어떤 이르는 상황인데.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라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방정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그 어떤 죄악에서 우리가 자유케 됐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님께서 그 하늘나라의 시민의 법을 왕국 시민의 법을 주셨죠. 어디에 주셨어요? 대표적인 게 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말씀까지 산상순이 나왔어요.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는 그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이렇게 유대성도들은 율법을 강조하고, 이방인들은 그 자유, 그 방종에 이르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고 해서 이러한 어떤 갈등들이 있는 상황에서 바울이 로마 서신서를 쓴것 같습니다. 그리고 로마 정부의 세속 권력에 대한 순종 문제가 있었죠. 자, 제가 다시 한번 말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정권에 대해서 순종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순종하면 안 돼요. 이 말씀을 갖다가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정권에 순종하라고 대입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저항해야 돼요. 그러한 정권에는.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는 정권에는 우리는 순종을 하고 또한 하나님의 왕국 시민으로서 이 땅에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명확해야 히 되죠. 자, 이런 문제가 있죠. 어떤 세사권력과 하나의 왕국의 시민으로서 어떤 삶을살아 하는 갈등이 있는데 이러한 배경하에서 바울은 로마서를 쓴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 우리가 배경을 잘 알아야 돼요. 이것을 갖다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예를 들면 어떤 악랄한 정권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그런 정권들이 있는데 그 정권에 순정하라고 하면 이게 말이 됩니까? 안됩니까? 안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은 분별력을 가지고 말씀을 적용해야 되고요. 어쨌든 바울은 이런 배경하에 이 말씀을 썼습니다. 자, 저희 자, 우리 바울 서신 기록 순서를 이제 여러분이 다 암기를 하셨을 것 같은데요. 1차 전도여행 다녀와서 어떤 서신을 썼죠? 2차 전도여행 중에는 3차 전도여행 중에는 고린도 전우서, 로마서, 4차 전도, 로마의 옥중 서신들이죠. 에골 빌빌, 에보소서 골로세서, 빌레먼서 빌리뽀서. 5차 전도 여행이 있다고 하는 이제 그런 학자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가면 목회 서신은 디모데 전우서, 디도서를 썼죠. 눈을 한번 가봐 보세요. 눈러 한번 가봐 보시고, 틀려도 좋습니다. 1차 전도 여행 다녀와서 어떤 서신을 썼죠? 2차 전도 여행 중에는? 3차 전도여행 중에는 예, 4차 전도여행에서는 옥승선으로썼는데 어떤 게 있죠? 에베소서, 골로세서, 빌레오몬서, 빌리포서가 있죠? 자, 5차 전도여행 중에는 목회서신, 디모데전서 디도서 네, 좋습니다. 자, 우리 로마서 기록 목적은 저희가 하나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로마를 방문하는 계획을 밝히기 위해 서바나 전도여행을 위해서 로마 교회로부터 지원을 받기 위해 예루살렘의 동원을 알리어서 교회의 기도의 지원을 받기 위해 그리스도교의 믿음과 신학을 전해서 로마의 교 신앙을 공부히 쓰기 위해 로마서를 헬라어로 뭐라고 했죠? 로마유스. 로마인들에게는 프로스, 프로스 로마이우스 다시 한번 프로스 로마이우스 우리 거룩하고 성숙한 우리 교인들과 인터넷 교인들은 이제 우리 히브리어 헬라어를 알기 때문에 가급적 오늘을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로마서가 헬라어로 뭐라고 해요? 프로스 로마이우스 좋습니다 자 여기 이제 저희가 여러분이 완전히 이건 암기가 되셨을 거예요. 거의 자 우리가 바울의 서신서와 어, 사도행제를 매치를 좀 해봐야 되는데 자 저희가 이 여행지를 다 전도여행지를 다 외울 수는 없으니까 바울이 쓴 서신서만 한번 보죠 1차 여행 다녀와서 뭘 썼죠? 갈라디아서, 갈라, 큰 소리로? 갈라디아서. 2차 여행 다녀와 2 차행 중에 고린도에서 어떤 서신을 썼죠? 3살롱가 전서. 차행 중에는 에베소서 에베서에서 고린도 전서, 고린도 전서, 마게도냐에서 고린도후서, 또 고린도에서 로마서. 로마서. 4차 여행 중 옥중에서 어떤 서신을 썼죠? 에골빌빌, 에골빌빌, 에골빌빌. 에보, 에베소서 골로새서, 골로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5차 전도 여행 중에는 전우서, 지도서 좋습니다. 자 이제 다 암기 되셨죠? 네. 자 보면 자그 로마서 자체가 로마서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구원너를 가르치는 신학과도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절대로 여러분 신학서적을 먼저 보지 마세요. 성경을 먼저 보셔야 돼요. 신학서적을 먼저 보지 말고 주석서를 조심하세요. 성경을 먼저 몇 번이고 보셔야 돼요.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시고 성경에 통달하신 다음에 <웃음> 여러분이 신학서적을 보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이 무언가를 보고 싶다면 로마서를 보세요. 그런데 로마서를 보기 전에 뭘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서를 먼저 보셔야 돼요. 복음서가 완전히 들어온 다음에 로마서를 보시는 게 맞아요. 서구의 많은 신학자들이 바울서신을 가지고 복음서를 해석하려고 하는데 이건 틀린 거예요. 틀린 접근이요 우리가 누구를 믿어요? 바울을 믿어요?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 자,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먼저 봐야 돼요. 자, 그, 예수님의 말씀하신 보, 그, 복음서를 먼저 보고, 구약과 이런 것들 을다본 다음에, 바울 서신을 보면, 이게 눈에 확 들어와요. 그런데, 바울 서신을 먼저 보고, 이 예수님의 복음서신과 막 구약을 해석하려 면안 돼요, 이게. 바울은 어떤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죠? 유대인이에요. 구약에 통달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그러면, 그 우리가 이 로마서를 제대로 해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구약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것을 제대로 볼 수가 있어요. 꼭 제가 이 드린 말씀 꼭 기억하시고요. 절대로 신학서로 또 주석서로 먼저 접근하지 마세요. 말씀으로 먼저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고 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행실을 했다고 해서 의롭다고 한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 의롭다고 하신 겁니다 그,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이 죄와, 죄 아래에 있는 거죠 그쵸? 자, 우리가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해서 연합하는 삶을 살게 되죠 자, 성령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흘리심으로 우리가,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고, 성령의 인치심으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제 너희는 의인이라고 믿음으로 우리가 칭함을 받게 된 거죠. 자, 우리는 이제 거룩한 삶을 살아가죠. 자, 근데 거룩한 삶을 사는지 우리가 구원을 잃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이스라엘이 그 예표잖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자, 그 이스라엘의 불신앙을 보여주면서 어떤 이야기를 해요? 이들의 눈을 잠시 멀게 한 거죠. 그리고 이방인들이 이제 이방인들이 구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근데 그 이방인들 돌감나느라고 표현을 했죠. 우리가 그그 그 원래 그 제대로 된 나무가 접붙임을 받았어요. 그러나 우리도 교만하면 유대인까지 잘려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구원을 잃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건 맞죠? 우리의 사랑을 그 어떤 것도 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게 끊을 수 있어요? 죄가 끊을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사를 회복시킬 거예요. 어떤 비유를 냈죠? 엘리아때 7천명의 남은 자 비유를 하셨죠? 그 남은 자를 하나님이 마지막 때 이제 구원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은사에 대해서 잠시 나누는데, 자, 개인의 유해, 유익을 위해서 은사는 구하는, 구하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 전서 11장부터 13장에 보면 잘 나와 있는데, 뭐죠? 뭘 위해서 은사를 구하냐면, 섬김을 위해서 은사를 구해야 돼요. 그리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사랑이 제일이라고 하는데, 사랑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맞아요. 그러나, 믿음과 소망은 기초예요, 기 있죠. 자,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구원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아주 중요해요.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로마 방문객과 문안인사를 드리 드리죠. 자, 자, 그래서 우리가 구원론에 대해서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게 로마서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론이 궁금하다 그러면 신학사정을 보기 이전에 말씀을 먼저 보세요. 몇번이요열번이요 스무 번이요다 이해하고 여러분이 친히 노트까지 막 동원해서 다 이해를 한 다음에 신학서적을 보십시오. 안 그러면 여러분이 캘리비니스트가 되든지 알미니안주의가 되든지 자유주의자가 돼요. 위험합니다. 자, 말씀을 먼저 본 다음에 여러분이 신학서적을 보세요. 자, 구원론의 총체가 자, 이 로마서에 쓰여있고 우리의 구원은 철저하게 주님의 주권나에 이어진 겁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로마서를 먼저 여러분 펴보세요. 자, 1장을 우리가 한 절씩, 한 절씩 같이 교도가들어가신데 저는 그킹 제임스 버전 한글판을 좀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버전의 성경도 전혀 문제될 것 없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을 같이 끝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선별된 바. 이 복음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에 관하여 관한 것으로 그의 그는 육신으로 다윗의 시에서 나셨으며, 그를 통하여 우리가 은혜로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 가운데서 믿음으로 순종케 하나니. 그들 가운데서 너희도 예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로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먼저 너희 모두를 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의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감사드리는 것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해집니다. 전해집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나의 영으로 섬기는 하나님께서 나의 증인이시니 나의 기도에 쉬지 않고 항상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했었는지, 이제는 내가 하나님너 내가 너희를 보고 싶어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영적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굳게 세우게 하려 함이니 내가 너희 와 함께 있의 믿음으로 나서서 받으려 합니다. 형제들아 이제 나는 너희가 모르는 것을 원치 아니하노니 내가 다른 이방인들 가운데서와 마찬가지로 너희 가운데서도 다소 열매를 거둘 까하여 여러 번 너희에게 가려고 시도하였으나 지금까지 방해를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나로서는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노라 이보고만는에는 그 복음 안에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하나, 하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었으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것 같으니라. 이는 하여간 하나님을 펼쳐.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나타나 있기 때문이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이셨습하니다보이 이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며 도리어 그들의 상상들이 허망해지고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이니 썩지 예. 어, 아니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형상과 새들과 네발 날린 짐승들과 기어다니는 것들과 같은 형상으로 바꾸어도다 그러므로 하나님께기 마음의, 마음의 에 따른 더러시어들의 몸을 소게하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말로 바꾸어 피조물을 창조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분이로다. 하면 마찬가지로 남자들도 여자들을 벌레들로 쓰는 것에서 벗어나 서로 음역이 불릴 듯하니 남자들이 남자들과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자기 자신들에게 받았느니라. 만아 그는 들에시들하들을인은마음주하셨 그들은 모든 불의, 음행, 사악, 탐욕, 악의로 가득찼으며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하며 수군거리는 자들이여 비방하는 자들이여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이여 모욕을 주며 교만하며 자기 자랑만하며 악한 이웃을뛰하는자들이여공모를가역하며 홀지각함에 약속을 저버리며 무정하며 화해하지 아니하며 무자비한 자들이라. 그들은 이같이 있는 자들이 맞으리라. 하나님의 심판을 알거니와 기각천을 행할 뿐만 아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징여하느니다 예. 바울이 먼저 인사를 하고 다음에 로마 방문 계획과 목적을 이야기 합니다. 자,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죠. 그러면 서 17절에 보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을 살리라고 하는데 요즘에 이제 너무 믿음을 강조하는 오직 믿음이, 믿음이라고 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성경대로 받아들입시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을 살리라. 한번 따라 읽어보세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을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에 좀 줄을 그어놓으세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을 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데 자 제 여기 여기서 이방인의 범죄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자 사실상 자 보면 19절과 20절에 보면 신상이 계시가 돼 있어요. 이미. 그것도 영들은 알아요 알아요. 그래. 그래서 자자 자, 19절 20절을 보면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의 속에 나타나 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이셨어요. 그래서 세상의 창조 때부터 그분에 속한 보이지 않는 것들이 분명히 보여졌고, 심지어는 그분의 영원한 능력과 신격까지도 만들어진 것들에 의해 알려졌으므로, 그들이 구원받지 못한다고, 변명을 못한다고 분명히 나와있거든요. 그래서, <웃음>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어떻게,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 말하면, 여러분이 이걸 답을 해주셔야 돼요. 불신자들은. 신성이 이미 개시됐다. 19장 20절도 좀, 19절과 20절로 여러분이 표시를 해놓으세요. 이미 신성이 개시됐기 때문에 자 그, 그, 그들이 그그 변명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그 다음에 여기 보면 자 우리가 우상숭배에 대해서 25절에 나왔고 26절 이후에는 뭐죠? 동성애에 대해서 나왔죠? 동성애가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안, 안 좋은 거죠. 분명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죠. 잘못, 왜? 성경이 안 좋다고 하니까 안 좋은 거예요. 자, 우리는 성경의 진리를 믿기 때문에. 자, 그 당시에도 동성애가 만연했나봐요. 로마 지역에.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이렇게 비판을 많이 한것 같아요. 그건 동성애나 하나님의 본성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본성적인 게 아니에요. 온당치 않은 일들을 벌여야 되는 거죠. 아멘. 자, 그 다음에, 유대인들의 이제 죄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자, 유대인의 죄에 대해서 이제, 자, 보면 제가 2장 초반부를 좀 읽어드릴게요. 자,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아, 판단하는 내가 누구일지라도 변명하지 못할 것은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내 스스로 정제함이니, 이는 판단하는 내가 똑같은 일을, 일을 하기 때문이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에게 진리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판단하면서도 같은 일을 행하는 이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자 우리가 자 교회 안에서 이제 판단하기 쉬운데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마지막 때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시죠. 분명히 심판이 있으시고요. 저희가 여러분 보세요. 6절을 한번 여러분이 좀 읽어주세요. 2장 6절 께서는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 주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행한 대로 갚아 주신데, 우리 원수를 원수 갚을 필요가 없죠. 예수님이 다 갚아 주세요. 자, 7절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석지아 아니함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으로 하시고. 다투고 진리에 복종하지 아니하며 불의에 복종하는 자들에게는 붕괴와 진노로 하시리라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간에 이 시간에 여러분의 그 원수를 다 용서해버리세요 자다 용서해버리시고 누가 그들을 심판하세요?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나중에 심판하세요 자, 자 9절부터 1 1자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아요 네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기 때문이라 자.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기억을 하고 나아가시도록 하시고요. 자, 12절에 보면 율법 없이 죄를 지은 사람들은 모두 율법 없이 망할 것이요. 율법 안에서 죄를 지은 사람들은 모두 율법 위에도 심판받게 되어 있죠. 그렇죠? 자, 율법 없이 죄를 지은 사람은 율법 없이, 모두 율법 없이 멸망하고, 율법 안에서 죄를 지은 사람은 율법 위에도 심판받게 돼요. 자,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들이 의인이 아니요 율법을 행하는 자들만이 의롭게 될 것입니다. 자, 그 이야기를 하시고, 다음에, 14절 15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율법이, 없는 서로 그들의 마음에 기록된 율법의 <웃음> 율법이 주어졌건 주어지지 않아. 그 뭐가 있죠? 우리 마음 안에 양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그 아까 여러분이 보신 신성의 계시와 일장에서 보신 양심법에 의해서 우리가 예수님 오기 이전에 사람들 어떻게 했냐 그 법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절대로 그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고민하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심판을 하십니다. 자, 그래, 자, 자, 그래서 우리가 근데 유대인들이 지금 율법을 자랑했죠. 자, 자, 우리가 보세요. 자, 바울이 17절 이후에, 자, 율법으로 정체를 받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이건 좀 중요하니까 한번 우리가 로마서 전체를 보는데 좀 중요한 거니까 17절부터 29절까지 저희가 2장 17절부터 29절까지 한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내 뜻을 네, 알고 또 율법으로 가르침을 받아서, 받아서 훌륭한 것들을 훌륭한 것들을 인정하여. 인정하여 내 스스로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형식을 갖춘 사람으로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안내자여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의 빛이여 어자들의사요 어린 아이들을선생이라고자신니 그렇다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고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가능한 말로운 말은 내가 가능하느냐, 우상들을 미워하는 내가 심란 물건을 훔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위반함으로써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나의 이 가운데서 무도를 당하는 것다 내가 율법을 지킨다면 할례가 정형 유익하지만 내가 율법을 위반한 자가 되면 내할례가무할례로 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무할례자가 율법의 의를 지킨다면 그의 무할례를할례로 인할 것이 아니. 또 본래 모할레제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법문과 할례로서 율법을 봉하는 너를 판단하지 않겠느냐. 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유대인이요, 할례는 마음의 할례이니 영에 있고 법문에 있지 않은 것이라. 그들의 찬사는 사람들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니라. 그러니까 이제 율법을 어떻게 보면 율법을 준수하는 말은 유대인이 돼야 이제 구원을 받는다. 이 먹어도 틀린 거라는 거죠. 바울이 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자, 우리는 다음에 모든 사람이 이제 죄 아래에 있는 거죠. 여러분, 자, 자, 3장 9절로부터 1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가 그들보다 더 나은 것이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더라.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다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증거했느니라 기록된 바와 같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 하나도 없더다. 깨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더다. 탈선하여 함께 없도다. 무익하게 되었으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더다. 한 사람도 없더다. 음. 이게 성경의 선언이에요. 자, 그러니까 내가 율법을 지킨다고 자랑할 게 못된다 이거죠. 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죠. 자, 3장을 폈시고요. 3장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보기. 3장 21절, 24절을 한 절씩 자랑 교도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 증거된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한 것이고 모든 자, 믿는 자와 믿는 자, 모든 자에게.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가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하여 은혜로 그의 은혜로 가없이 의롭게 되어습니다 자, 그렇죠.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 육체가 하나도 없다라고 선언을 하셨고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걸 깨달아요? 죄를 깨달아죠. 그 20절에 나와있으면, 3장 20절에 율법의 행위로는 우리가 의롭게 될 수가 없고 율법을 통해서는 죄를 깨닫게 돼요. 주를 줄을, 줄을 쳐놓으세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는데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었는데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쵸? 네. 죄를 지었으면 죽어야 돼요. 죄를 지었으면 마땅히 죽어야 돼요. 큰 죄든 작은 죄든. 근데 그 죄를 누가 대신 담당해주셨어요? 예수님. 예수님이 담당해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이걸 자랑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은혜로 된 건데 자 자, 그래서 29절 31절을 저희가 여러분이 다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은 은혜로 된것니다 하나님은 혜로된 물론 은혜로 된 것입니다 정도 믿음으로 하님이시 31절까지 시작. 믿음으로 게 하실 분은 고니우지시 자, 그렇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죠. 근데 율법을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 돼요. 대표적인 율법이 뭐죠? 십계명이죠 자, 그렇죠. 자, 지켜야 되고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산상순의 말씀을 지켜야 돼요. 산상순은 율법 쩌리가랄 정도로 어렵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그게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아브라함 때 율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여러분? 율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오, 없었어요. 자, 율법은 언제 주어졌어요? 시내산, 모세한테 주어진 건데, 근데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선언하셨죠? 자, 자, 우리가 거기에 대한 해답을 얻게 해요. 2절, 3절, 4장 2절, 3절을 보세요. 4장 2절, 3절 을 여러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말인, 아무래도 아브라함이 아무래도 행위로서 그렇게 되었다면 그에게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져요. 그렇죠. 음. 자, 이건 자. 유대인까 그러니까 율법을 강조했다. 율법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강조했던 유대인들의 결정타예요. 아브라함 때는 율법이 아직 없었던 거예요. 자, 자 그러면 저희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자 우리가 자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겨졌다고 자 우리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자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들여지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심을 위해서 다시 일으켜주신 거죠. 그분의 부활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의롭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봅시다.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의 삶 이제 우리의 삶을 하면 어떻게 살았는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오늘 읽은 본문말씀과 연관이 있는데 5장 1절로 11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갖느니라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란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환란은 인내를 이루고 인내는 연단을 연단을 소망을 인내는 연단을 인내는 소망을 인내는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졌기 때문이라. 의인을 위하여 죽으려는 사람이 거의 없고 선한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무릅쓰는 사람이 간혹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때, 그러므로 이제 그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더욱더 우리가 그를 통하여 진노로 부터 구원받게 되리라 되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속죄를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을를 통하여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우리 성도들은 사실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 예수님의 범위 세상과 역류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면 반드시 핍박고 환란이 오게 돼 있다니까요. 그게 없다라면 그게 이상한 거예요. 자, 근데 그 안에서 우리는 즐거워해야 돼요. 환란은 인내는 인대는 연단을, 연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 마지막 때 살아온 우리 성도들은 이 말씀을 굳건히 붙잡고 사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 오고데 아담 때문에 죄가 들어왔죠? 그 다음에 한가지는 제가 어떤 그 학생을 만났는데 이름이 아담이더라고요. 이게 물어봤더니 불교 성도예요. 근데 제가 그래죠컴 o m e 이제 그래서 야너 때문에 우리가 죽돌이 고생하지 않냐 이거 어벙하더니 뭔 말인지 뭐다너 성경이 아담을 아하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그 그 사람을 볼 때마다 너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고음받너 회개해라 하고 웃고 이제 지나가는데요 즉 아담 그 아담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는데 그 문제를 누가 해결하는 거죠? 예수님이 아담을 지으신 분이 예수님인데 아담 으로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는데 예수 그로스도 한 분이 아담으로 후손을 오셔서 죄 문제를 다 해결하신 거예요. 자, 아멘 자, 6장과 8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예배 후에도 꼭 한번 읽어보세요. 자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죠. 이제 내 안에 이오셉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면서이오셉 목사는 죽고 이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아있는 거예요. 자, 자 보겠습니다. 6장 1절로 4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그런 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내가 넘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게 죽은 우리가 어떻게 더 이상 그 가운데 살겠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해받은 우리가 그의 죽으심 안으로 침해받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죽은 안으로 침해를 받아 그와 함께 장사되어 죽느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을로 인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주신 것과 같이 우리도 또 생명의 새로운 가운데 성경하려하심이라자 우리가 죄를 조심해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자, 우리가 이제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그 이후의 삶은 죄악을 멀리 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뻔뻔하게 죄를 짓고 있으면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악을 정말 멀리 해야 돼요. 이제, 우리가 이제 생명의 새로운 가운데 우리를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를로부터 일으켜주심과 같이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로 인해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우리가 다시 살아난 거거든요. 우리가 생명의 새로운 가운데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게 하려는 것이죠. 자, 15절부터 18절을 보겠습니다. 자, 자, 여기. 자, 그래서 여기 7절로부터 저희가 10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죽은 자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죠, 이제.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는믿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죠. 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로부터 일으켜지셔서 다시는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더 이상 그를 주관하지 못할 줄 우리가 아노라. 그가 죽으시면 죄에서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사심면 하나님께서 그의 사심이라.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이제 다시 살아났어요. 우리는 죄를 죄를 정말 멀리해야 돼. 우리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안 합니까? 죽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마지막 때 우리는, 우리는 부활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진정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너 죽여버리겠다 해도 죽일테면 죽여라는 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왜? 우리는 마지막 때 부활할 것임을 믿기 때문에. 그럼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이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돈과 권력과 어떤 섹스와 그런 많은 것들이 있죠. 명예와 거기에 넘어가시면 안 돼요 왜? 우리는 더큰 상급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왜 얼마 안 있으면 없어질 그런 것들 우리가 왜 눈을 파냐 이거예요 자 그리고 계속해서 6장 15절 18절 여러분 보겠습니다 자 15절부터 18절까지 여러분 읽어주세요 그런 즉 어떻게 하리요 우리가 육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어도 된다는 말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가 자신을 네, 종으로 들려 누구에게 순종하는지 말하십시오. 너희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어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든지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이에 이르는 것들을 알지 주님을 못하느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으나 너희에게 전하여 줄리에 공을 마음에로 순종하여 네 여러분 자 여러분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면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죄를 지어도 됩니까? 안됩니다. 안 돼. 죄악은 최대한 피해야 돼요. 자 그쵸? 우리가 죄를 따르게 되면 누구의 종이에요? 마귀. 마귀의 종인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죄를 지으면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곧바로 회개하셔야 돼요.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려야 돼요. 자, 합리화하면 안 돼요. 절대로 말씀은 말씀대로 믿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가 죄악 중에 거하면 그건 죄의 종인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우리가 그런 종이 되지 않게 해서 이제 우리는 죄에 세방되어 의의 종이 이제 되었다는 걸 선포하고 믿어야 되는 거죠. 23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그 끝은 영생인 거죠. 자, 우리는 이제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어요.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되었으니까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도록 계속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자, 구원이란 것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적인 의미가 다 있는 거예요. 자, 너무 우리가 구원의 의미를 과거적인 데만 우리가 그냥 연결하는 경우, 경우가 있는데요. 구원은 과거, 현재, 미래의 의미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 자, 자 그리고 7절에 보면 율법과 죄에 대해서 이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자 자, 여기 보면 7장 7절을 보면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7장 7절을 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 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랴 율법이 죄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에 의하지 아니하고서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너는 너는 탐내지 말지니라 하지 아않였더라면 내가 정욕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이 죄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율법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율법은 인디케이션을 해주는 거죠 뭔가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자자 자 그렇게 자 이야기를 해주는 건데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 받을 수 없다는 라 것은 분명히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아멘 자 근데 자, 여기 보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죠. 우리 마음 안에 이제 두 가지 법이 있죠. 자, 보면 자내 안에, 곧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은 줄을 내가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한 것을 어떻게 행하는 것인지 알지 못하노라 내가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 도다. 그쵸, 우리 마음 안에 항상 우리의 법과 어, 죄악의 법 성령의 법이 있는 거예요. 이게 싸우는 거예요. 뭐가 이겨야 돼요? 성령의 법이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24절에 24절에 한번 읽어 여러분 24절 한번 읽어주세요. 오, 비참한 사망이, 오, 오, 사망의 나를 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죄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느라 그러므로 내 자신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느라 음. 하면서 어떤 게 나와요? 성령의 새로운 법이 나와요. 뭐죠?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이 죄악된 속성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1절 2절 8장 1절 2절을 여러분이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에 있는 자들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니라. 자 우리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해야 돼요. 자, 자,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죠. 예수를 믿는 우리가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요. 그 마음 안에 우리가 성령의 법이 내주하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여전히 우리 육신의 법이 있어요. 저희가 육을 따라가면 육신의 법을 따라 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 성령의 법이 이 육신의 법들을 제어를 해야 돼요. 자, 제어를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죄와 세상과 마귀를 이기게 되고 이 성령의 법에 의해서 이 사랑의 성령의 법에 의해서 이 성령의 말씀대로 말하고 성령의 행함대로 행하고 성령의 생각하심대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그래서 바울이 8장 13절 여러분이 줄을 좀놓으세요 8장 13절을 좀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자, 성령의 법이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걸 육신의 우리의 법들을 제어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자. 자. 자, 쭉 이제 보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나오는데 자, 35절에서 30, 어, 35절에서 39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8장 35절에서 39절.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람에서 떼어놓을 수 있으리요? 혼란이나 공격이나 박해나 기근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려 그럴 때마다 같은 이 우리가 주를 위하여 온전히 주를 나가으며 포살당할 양으로 여기를 사는 나이다라고 하였느니라. 계속해요. 이 very glad to be a l i 성령의 법을 따라 이렇게 사는 사람 맞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죄가 있죠. 네. 죄. 그래서 죄짓기는 뭐냐. 이게 죄악이 관용한 데 가서 예수 믿는다면서 죄악을 관용하는 삶삶한테 사람, 이런 말씀하면 돼요? 안 돼요?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성령 안에 사는 사람들한테 되는 거고 우리는 <웃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죄짓기를 멀리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이, 이제 여기는 사비부가 갑자기 등장한 건데요. 바울이 이제 이스라엘에게 특권이 주어졌고 한 건데, 바울이 예수님을 이제 자기 동족이 거부했고, 그리고 또한 또 이제 눈이 가려져서 주님을 보지 못하고 하는 거에 대한 슬픔이 있는 거죠. 슬픔에 대해서 있는 거고, 자, 자,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구장에 좀 서술을 해놨죠. 자, 근데 아마, 근데 아마, 저기, 근데 어떻게 되죠? 그, 우리가 이제, 근데 마지막 때이 사람들이 어떻게 될 거란 거에 대해서 이제 나와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자, 그런데, 그, 우리가 구장 25절에서 33절을 한 절씩 교도 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이제 나오는데요. 자,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호세아의 글에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들을 내 백성이라, 사랑받지 않았던 그녀를 사랑받는 자라고 부르리라 너희는 나의 백성에 아니라고 그들에게 말한 죽어질 수 없으니 사랑의 신가님의 자녀들이라고 부르리라고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부르짖기를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가 들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그가 그 일을 완가하시고 우리가 그를 속히 주시니 이는 주께서 땅에 저그 일을 속히 하실 것임이라 하였느니라. 또 이사야가 미리 말한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한 시를 남겨두지시지 아니하였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또 고모라와 같이 되었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이오?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는 이방주의 의를 없으니 고민. 그러나 의회 법을 따르던 이스라엘은 의회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기록된 바와 같이 보라 내가 시온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두노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렇죠? 자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자기 민족인데 이방인들이 우리가 율법의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분명히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불신앙에 대해서 어, 다시 한번 언급을 하죠 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게 되죠 자 그리스도께서는 사실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의가 되시고자 율법의 끝이 되셨었죠 자 근데 그들이 이제 어, 그리스도를 거절하게 됩니다 자 우리 10장 9절로 어, 13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예서 신이 나오고 하나님께서 그를 치고 자는부터 살리신가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나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믿음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게 기 되고 하나님 사이에 차별이 없으니 이는 만민에게 동일한 주께서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나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자 그러나 아쉽게도 아쉽게도 이스라엘은 불순종으로예 도움 받지를 못하겠죠 근데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이스라엘에 이제 남은 자가 있죠. 자 엘리야 때 엘리야가 이제 나 홀로 남았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니까 바알 숭배하고저 혼자 남았으니까 누구를 남겨놓았다고 했죠? 7천 명의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자들을 남겨놓았다고 하셨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자, 은혜의 선택하심을 따른 남자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죠, 하나님께서. 자, 그 다음에, 이, 자, 11장 7절로 12절을 여러분과 제가 한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곳. 이스라엘이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였고, 오히려 선택된 자들이 그것을 얻었으며, 그 나머지 오늘까지 완고해졌느니라, 기록된 바와 같은 게예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들에게 풍미한 영과 보지,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귀를 주셔노라하였느니라 말하기를 귀를 그들의 식탁에 그들에게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보지, 보지, 못하게, 보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이 항상 높여지게 하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면 내가 말하니 그들이 실족함으로 넘어졌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그들의 실족으로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이르렀으니 이는 그들로 시기하게 하려함이니라 그들의 충족한 세상에, 세상에 구여함이 되고 그들의 상태가 이방인들의 구원함이 되었다 하면 하나님과 그들의 충족한 고도 이게 이제 구원의 신비인데요. 음. 자, 자이 이스라엘이 좀 혼미해요. 보지 못하는 영으로 듣지 못하는 귀를 주게하신그 사이에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죠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이 남은 자들을 이제에 남은 자를 두시고, 마지막 때 아마, 이게, 그,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실 거고, 바울은 이것을 미스터리, 신비라고 했죠. 자, 그런데, 구원받은 이 이방인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경고를 하고 계세요. 자, 우리가 11장 17절로 25절을 한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7절로 25절 한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한 만일 가지들 가운데 얼마가 꺾여지고 돌 올리브 나무인 내가 그들 가운데 접붙여져서 올리브 나무의 뿌리와 기름진 것을 함께 받게 되었다면 그 가지들에게 하지 말라 내가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를 지탱하는 것이 라하는것 그러면 내가 말하기를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내가 접붙여지기 위한 것이라 하리라 옳도다, 그들은 그들은 믿지 고파질을 고파질을 물심을 물심을 하나님께서 본래의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으니 너도 아끼지 아니하실까 주의하라 또 그들도 믿지 않은 가운데 계속 머물지 아니하면 접포침을 받을 것이니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접붙이실 수 있기 때문이라. 내가 벌레 내가 볼레의 돌로리고 나무에서 관개를 해서 그것과 천공이로 남은 소중한 물에, 아무런 볼레가진 이 사람들이야 벌레의 올리고 나무에 얼마나 더잘 접붙여지겠느냐.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는 채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차기까지는 이스라엘 일부가 완고하게 된 것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 이방인이죠, 젤도. 이방인은 믿음으로 말면 구원을 받는데, 우리가 교만하고 죄 지으면 어때요? 우리도? 구원 잃어버린다는 거니까요. 자, 여기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들도 겸손하셔야 돼. 겸손해야 되고, 죄 짓기는 멀리 해야 되고, 이방은,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따라 어, 차면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실 거예요. 아멘. 아멘. 자, 그리고 바울은, 자, 36절에 만물이 그분께로부터 나와 그분을 통하여 그분께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분께 영혼이 있으리라 하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자, 지금 자 12장의 공동체에서 의문되요. 12장 13장 보면 12장 1절 2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그 이것이 너희의 뒤를 했던 일입니다. 너희는 이 생각과 일치하지, 일치하지 않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성화를 받아 사과치가 사과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신고하실 미전하도록 하라 지금은 여러분 정말 분별할 때예요. 너무나 혼미한 세상이 지금 펼쳐져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 세상을 컴포엄하려고 그 하지 마시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예수를 믿는다는 변화 받아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셔야 돼요. 자, 그게 이제, 어, 하나님의 뜻들을 분별을 하 우리의 성경을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 섬김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여러분, 그, 섬김과 은사는, 은사는, 여러분, 그,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타인의 유익을 구하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동일하게 이제, 또 12절에 보면 어,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꾸준히 기도에 진력하며 성도들의 필요에 서로 나눠주고 대접하기에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을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자그 다음에 16절에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고 하죠 자 그리고 그 계속해서 아무 에게나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정직한 일을 도모하라고 하죠 가능한 한 너희 편에서 모든 사람과 가능 화평하라고 하죠. 자 그러면서 이제 19절에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일인 거예요. 자 그래서 절대 저희는 복수하시면 안됩니다. 자 그리고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고 하는데 이것은 전제조건이 있어요 여러분. 이 권세자들 복종하는 것은 우리 예수 믿는 거에 대해서 핍박하지 아니하는 것들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복종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런 예수 믿는 자들 핍박하는불의한 정권에 대해서 우리가 복종해야 될까요? 그건 한번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 그리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가, 우리가 통제하지 아니하고 그런 정권에는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의무를 다하되 국세를 낼 자에 국세를 내고, 관세를 낼 자에 관세를 내며,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해야 되는 거죠. 아멘. 저희, 바로 위에, 예수 믿는 자들 엄청 탄압하는 정권이 있죠. 우리가, 그게 주민들한테, 거기에, 그리스도는 거기 복종하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맞는 말일까요? 아닌 거죠. 자, 그래서 말씀을 항상, 우리가 볼 때는, 어, 그 상황을 잘 보시고, 말씀해야 되는, 선포하고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3장 9절 10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 이는 이것 즉 너는 가지, 가늠하지 말지니라 너는 살인하지 말지니라 너는 도둑질하의 말지니라 너는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너는 탐내지 말지니라, 너는 탐내지 말지니라, 너는 탐내지 말지니라 한 것과 다른 개명이 있을지라도 이 말씀으로 모든 이야기 될수 있습니다. 지금 나는 사랑을 하는 것이다. 사랑은 자기이웃에게 악을 행치해야 하냐 그러므로 사랑은 네, 율법의 완성이라고하죠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게 11절에 지금은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때를 아는 지금은 바로 잠에서 깨어나야 할 시간이다. 우리가 여러분 여러분 정말 여기서 우리는 지금 잠자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죠? 지금 우리는 깨어날 때예요. 여러분이 지금 깨우셔야 돼요. 잠자는 사람들을 깨워날 때에요. 큰일 났습니다. 우리 교회가. 큰일 났어요. 우리가 깨어나야 돼요. 로마서에가면 큰일 난 거예요, 지금.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정말 죄를 멀리 해야 되는데, 너무나도 죄하고 가깝게 살고 있죠. 자. 자, 14절 1 5에 보면, 우리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고 나와있죠. 자, 형제를 비판하지 말고, 그리고 자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울 것을 어자 말하고 있는데 이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다만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 해서 이제 우리가 화평을 위한 일과 서로 세워주는 일들을 따라야 한다고 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자 15절에 계속해서 자, 덕을 세워줄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자, 16절에 가보겠습니다. 16장에 가보겠습니다. 16장에서는 이제 로마 방문계획과 문안 인사를 이제 드리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제 여러 사람들에게 문안 인사를 드리고, 자, 16장 20절을 여러분이 좀 읽어주세요. 아멘. 동일하게 평강 의 하나님께서 이 사탄 마귀의 권세를 여러분 발 아래서 부숴버리시기위한 예수 이름으로 어,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예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이제 이제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녀루키와 야손과 소시파르트에서 계속 문안을 하죠. 자, 자, 25절 16장 25절을 보겠습니다. 이제는 이 신비의 개시대로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를 전파함에 따라 너희를 경고케 하실 능력있는 그분께 이 신비의 개시는 세상이 시작된 이로 감추어졌다가 이제 나타났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선지자들의 성경을 통해서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고자 모든 민족이 알려졌으니 곧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광이 영원토록 있음을 지어다. 아멘. 이렇게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아멘.